바뀌게 되니깐 새로 업데이트 하시고 접속하신 분들은 위로 올리셔서 자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르보의 두번째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9일 패치노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패치에서는 총 9가지 큰 패치가 있었고요그 밑에 이제 세세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백룡의 휘기장비 이벤트가 시작합니다 어, 문제는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령의 증표 400개로 희귀 용의 재료를 보게 해제할 수 있고 어, 장비뿐만 아니라 재료 합성을 통해 용웅재료 획득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었습니다. 이 고령의 증표는 마방진과 비정봉의 보스를 사냥시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요. 필드보스의 고령의 증표 보상량이 또 대폭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두 개는 이벤트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이벤트 종료될 때 공지사항 꼭 봐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고룡의 증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은 요거죠 요거 고룡의 증표 희귀등급의 아이템이 렇게 생겼습니다. 자이고룡의 증표는 정령촌에 가셔서 암혼천마 궁기를 통해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령용사를 위한 원정지원 보스 토벌인 비정봉 보스의 보상이 상향되고 비정봉 몬스터의 경험치도 보상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 및 마력 물약의 가격이 인하되었고요. 요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항시 패치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은 몬스터 난이도가 하향되고 동전의 획득 확률이 증가했습니다전 지역에 몬스터가 전투력이 하향되고 동전 획득 확률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원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흑철의 채굴량과 매장량이 늘어나고요. 희귀 장비 재료에서 이제 제작할 때 필요한 반짝이는 가루의 양이 5개에서 2개로 이렇게 인하가 됩니다. 요거는 이벤트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장비 재료의 대성공 확률이 상향되어 거래가능 아이템의 제작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부분도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흑철을 판매하는 방법이 늘어납니다 비천성에 무형객을 방문하면은 흑철 거래를 할수 있는 흑철 상자로 교환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리고 포장의 수수료가 또 떨어지게 되고요 한번 비천성 가볼게요 자 비천성에 도착했고요 무형객 바로 여기 있네요 흑철 교환 상인 흑철 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자 어디에 있지? 아 여기 밑에 새롭게 3개가 추가되었네요. 포장된 고급 흑철 상자 그리고 희귀 영웅까지 있습니다. 음 약간 수수료 10%씩 가져가는 것 같은데? 100만 흑철 판매 가능한 거 만들기 위해서는 110만이 필요 하고 판매 가능한 10만 흑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11만이 필요로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동전도 얻을 수 있습니다. 흑철로 동전을 살수 있는 거죠. 여기도 새벽 4시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12시 기준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팁이죠. 자, 그 다음 다섯번째 40레벨을 위한 백룡의 희귀 장비 패키지 제작과 파밍에 아직 침숙하지 않는 어, 유저들을 위해서 희귀 장비 선물 패키지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레벨 40부터 구입이 가능하며 어, 반드시 고입할 필요는 없으나 사0레벨 2호 구간에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요 말은 어, 강요는 하지 않으나 필요하단 소리죠. 자, 이렇게 용사 패키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거. 이렇게 파란색에서, 요런 식으로. 두 가지 있죠? 장비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 중에서 골라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석 상자 들어있고, 재화 상자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방어구 쪽에서는 4강짜리 풀세트, 그리고 강화석, 그리고 동전 똑같이 있고, 요것도 다른 세트로 똑같이 있고요. 장신구에서는 이렇게 4강짜리 풀세트, 2에서는 어, 또 이제 다른 시리즈 4강짜리 풀세트 이렇게 있네요 어, 대부분 이제 피해 감소보다는 주는 피해로 다들 받으니까 이 위에, 위에 줄로 위의 줄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르마티의 임무 수행서 한달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보상과 버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임무 봉인 해제를 하면 더큰 보상과 버프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일곱 번째는 랭킹 서비스 복구 어, 시스템 가부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됐던 랭킹 서비스가 복구된다고 합니다. 이 랭킹은, 우리 여기 왼쪽에, 우리 공식 포럼에 있는 요 왼쪽에, 여기 랭킹 파트가 여기 따로 있었죠?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복구되면서 좋은 게 이거죠? 랭킹에 따른 버프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랭커이신 분들, 또 이제 새롭게 버프를 받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가방칸이 최대 300칸에서 500칸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PC버전 다계정 플레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 다계정이라 하지만 개수는 두개 최대 두개로 플레이 가능한 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C 런처를 두개까지 돌릴 수 있도록 이게 지원해준다는 소리겠죠 자, 지원 예정이라서 이번주 내로 될것 같다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어, 일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번 공지가 새롭게 나오면 은 그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외 이제 패치노트 상세 내용입니다 술사 캐릭터가 근접 공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던 현상 아예 삭제되고요 무사 캐릭터의 경우는 풍선벽에 스킬 이펙트가 좀더 스킬의 컨셉에 부합하도록 형태가 변경됩니다 아 요거는 이펙트가 변경된 거지 스킬의 능력치가 변경된 게 아니네요 이 안에서 쓸수 있던가? 근처에 이렇게 장판처럼 뭔가 또 이펙트가 생겼고 좀더 보호막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졌네요 다음은 몬스터 부분입니다 어, 일부 레벨 구간에서 몬스터의 능력치가 너무 극격히 상승해서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개선되어서 어, 40레벨 전후 구간에 전반적으로 몬스터 능력치가 하향됩니다 이때 일부 몬스터 중에서 디버프 공격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때 이 디버프 공격이 캐릭터의 체력 기반으로 데미지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의 체력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전투력이 더 높은 유저가 이 디버프 공격을 받으면은 배로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어이 부분을 완전 개선해서 최대 체력이 아닌 몬스터의 공격력 기반으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좀더 이제 사냥하기 편해졌다는 소리죠. 특히 벤꿀 지역의 일부 몬스터가 강한 원거리 공격 하던 거 이것도 오류가 수정됐고요. 그 다음은 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다 퀘시에 대한 내용이라서 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이벤트 부분입니다. 아까 사르마티의 임무수행서 요거 말한건데 자 요거는 이벤트가 종료시에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종료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종료시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준다고 하네요. 자 요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게임에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내용은 일단 한시적으로 토벌과 보스 토벌 그리고 마방진과 비정봉의 보스들한테서 고령의 증표 및 고령의 무공 증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획득한 증표들은 정년촌에 가셔서 암원천마 NPC한테 이 희귀 장비 상자 제작으로 바꾸고 되는데 여기서 개봉할 때는 용의 비늘 희귀등급의 용의 비늘 가죽, 뿔, 그다음에 신비로운 강화석 및 고령의 용웅 장비 상자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위에 말했던 그 요약의 그 내용들이죠 그리고 청마귀석과 월광마석을 제작하는데 소모되는 반짝이는 가루의 양이 하향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기간 동안은 모든 흑철과 진기의 체집력이 기존 대비 1.5배가량 상향됐고요 미르뽀 4대 스토어 석권기념 감사제 이벤트가 일주일 더 연장되게 됩니다 이사르마트의 임무수행서 이벤트 요게 아까 요약해보니까 배틀패스라고 해서 지금 금주 예정이라 되었거든요저 오늘 업데이트 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틀패스라고 하니까 이 배틀패스권을 구매할 때 거기에 따른 특수 임무가 나오고 그 임무를 수행하면 은 보상을 받는 형식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이벤트로 나오는 사르마티 임무수행서도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구입해서 임무를 완료하면 은 고령의 증표와 고령의 무공을 어 배로 더 주겠죠 이 사르마티의 임무수행서와 별개로 현재 토벌, 보스토벌, 마방진, 비정봉에서는 이렇게 획득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파 부분입니다. 자, 원치 않는 기술의 실수로 용옥을 소비하지 않도록 사용하기 전에 의사를 확인하는 팝업창이 초과되었고요. 자, 문파원 리스트에서 문파원의 접속 여부를 나타내는 녹색점과 회색점이 어, 잘 구별이 가지 않는다는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좀더 선명한 녹색과 적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자, 문파원 들어가면 접속 시에는 초록색깔 비접속일 때는 빨간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확실히 저번보다는 좀 녹색깔 이 녹색이 진해서 좀더 알아보기 편하네요 문파원에게 지원을 받았을 때 단축되는 시간을 1%에서 1.5%로 상향됐고요 문파 기술 장경각의 협력 횟수 충전 가속 효과가 레벨당 5%에서 2%로 화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뷰징 방지를 위하여 문파에 가입하면 해당 캐릭터가 보유한 문파 기술 연구 협력 횟수가 초기화된다고 됩니다 문파 지원 버튼을 눌렀는데 이미 대상 문파원이 모든 지원을 다 받은 상태일 경우 문파 채팅 채널에 더 이상 지원할 요청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파 활동 보고를 위한 필요한 채집 개수 150회에서 30회로 하향됐고요. 이 부분은 어, 유저 입장에서는 좀더 빠르게 활동 보고를 채울 수 있으니까 상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파 선물에 보상 기대값이 상향됐고 문파 선물 개봉 시에 황금열쇠 포인트의 누적량을 상향하여 문파 축복 상자를 좀더 자주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합니다. 문파원이 토벌 및 보스토벌 성공 시 문파가 획득하는 문파 자원의 양을 상향되고요. 활동복을 했을 때 문파가 획득하는 문파 자원의 양도 상향되었습니다. 문파 상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파 상점의 상품 등록 비용과 구매 비용을 낮췄다고 합니다. 우리 문주분께서 상품 등록을 해야 우리가 문, 나머지 문파원들이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이 비용을 낮췄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곡 점령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비곡주는 이제 문파 흑철 상점을 통해서 자유롭게 횟수 제한 없이 흑철을 판매할 수 있고요 흑철을 판매한 판매수익금은 세금 차감 없이 문파 금고에 문파 금화로 지급이 됩니다 10시부터 11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흑철을 판매할 수 있고요 문파 창고에 여유 공간이 없어도 흑철 상점의 흑철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창고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흑철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맹 문파가 도로 왔다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 점령석을 소유한 문파에 동맹 문파는 점령석에 피해를 입힐 수 없도록 수정해줬습니다 점령전의 승리 보상은 각 비곡당 1회씩만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토벌 부분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토벌 마인 광산에서 귀령 마인의 평타 공격이 하향됐고요. 음파 공격의 스킬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었던 오류가 수정됩니다. 그리고 귀령 마인의 자기 자신의 위치로 낙례를 소환하는 오류가 수정됐고요. 8번 연속 공격하는 번개 공격이 첫 타만 침묵 효과가 받도록 변경됩니다. 이 침묵 효과를 받게 되면은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격에서는 확률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타격 이후 데미지는 하향되게 됩니다. 이로써 마인강산 자체가 좀더 플레이가 쉬워지게 되죠. 자보스토벌 우명기왕에서는 낭내소환 스킬이 한 곳에 이렇게 겹쳐서 떨어져서 이 탱커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한 번에 받던 이 데미지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낭내소환은 우명기왕의 중심으로 일정거리의 원형으로 분산돼서 소환된다고 합니다. 자이 우명기왕이 또 주방 캐릭터를 밀쳐내는 스킬을 사용했을 때 캐릭터의 움직임이 이상하던 부분 또 개선이 되었고요 바닥에서 솟구치는 화염이 주는 피해량이 또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개창 스킬의 공격 범위가 좁아지고 스턴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체력이 낮아지면 강폭화하여 스킬만 연속해서 사용하던 설정이 아예 제거가 됐다고합니다 어, 이거 난이도가 완전 확 내려갔죠 부스터벌 철골 강기에서 돌진 스킬의 데미지가 하향 조정됐다고 하네요 아까 가방 최대 5 0 0칸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되었는데 301번째부터 400번째 확장은 칸당 25화의 금화가 들어가고요 401부터 500번째 확장은 한 칸당 50금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킥슬롯 부분입니다 동작규칙이 모호였던 등급과 순서 이둘 버튼을 삭제하고 등급별 정렬이라는 버튼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자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템이 자동으로 사용되는 이 실수를 방지하고다 킥슬롯에 새로운 소모품을 등록했을 때, 자동 사용 초기 값이 오프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물약 사용, 물약 사용 전부 다 지금 자동이 꺼져 있을 거예요. 이것도 스킬 사용처럼, 꾹 눌려서 위로 올리시면은 자동 수동 바뀌게 되니까, 새로 업데이트 하시고 접속하신 분들은 위로 올리셔서 자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봉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정봉에서 이제 1번 몬스터 경험 체량이 2배가량 상향됐고요. 그리고 비정봉의 일부 몬스터 중에서 이제 성공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뀐 몬스터들은 더 좋은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봉의 보스가 기존보다 더 많은 상자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자가 드랍하는 아이템의 획득 기대값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철과 진기의 체질물의 등급이 또 상향됐고요. 자, 마방진에서도 변경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방진에서 경험방 마석방, 황금방에서 휘기등급의 제작지로를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보스가 기존보다 더 많은 상자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정보하고 똑같네요 흑철과 진기채임물도 등급이 상향됐고요 경험의 방에서 랜덤하게 출현하는 보스가 더 이상 스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곡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극 3층과 4층에서 높은 등급의 흑철강석을 발견할 확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곡에서 흑철을 최강하다가 낮은 확률로 오래된 은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 이거 점점 동전 획득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밸런스에 대한 변경된 내용입니다 어, 사냥할 때 동전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도록 회복약 가격이 또 떨어졌고요 모든 몬스터들의 동전 드랍 확률이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필드 보스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반짝이는 가루를 드랍하고요 필드 사냥 도중 희귀 재료가 들어있는 상자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메인캐스트와 일부 임무보상을 상향조정하여서 초반 레벨에서 장비 제작과 재료의 수급이 좀더 원활하도록 개선된다고 하네요. 요 부분은 초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밸런스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자 보스 토벌에서 과속권, 활력단, 휘기강화석, 영웅강화석이 나올 확률이 추가됐고요 보스 토벌에서 장비와 마석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토벌의 보상에 희귀 강화서, 고급 보물 상자, 희귀 보물 상자가 나올 확률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토벌에서 장비 자체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흑철과가 진기 포장 상자에 제작 수수료가 하향되고 고급 포장 상자도 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 외는 이제 기타 개선 사항과 이제 버그, 버그들, 버그들 이제 오류 수정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에서 일일이 다 다루다가는 1시간 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이 패치노트가 있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었으니까 꼭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르보 12월 9일 패치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